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아, 이제 점점 해가 음, 늦게 떠요.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있죠. 아 저희 집에 해가 너무 잘 들어 동서남북 창이 있어서 해가 너무 잘 드는데 그래서 불을 다 꺼놓고 해도 그렇게 하네요. 근데 다요 조명이 딱 좋은 것 같네요. 어, 분위기 있어. 어, 매력 있는데. 음. 자 <웃음> 그건 그렇고 네어 저기 뭐 어떤 분이 뭐, 핑계정님? 아, 저기 막뭐 뭐, 정모하자고? 저 뉴욕에 살아요 무슨 수로? 아무튼 제가 방을 하나 파놨어요. 싱글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대대하세요. 어, 대대가 뭐냐? 대놓고 데이트. 음. 서로 좀 친해지고 특히 남자분 좀 많이 들어오세요. 음. <웃음> 내가, 저기, 제방 이름은, 요, 이제, 요, 요 밑으로 요, 이렇게 띄어놓을 테니까, 어, 남자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저기, 뭐야, 짝 없는 사람들 올 겨울에는 좀 짝을 이루시라고, 오케이? 음.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의 주제는요, 그렇잖아도막뭘 할까. 나꼭 이러면, 불륜 뭐 전문 채널 같고, 막 이변 전문 채널 같고, 저도 달달한 거할줄 알거든요. 근데 왜안 하냐, 이거지? 왜안 할까요? 음. 아니 저기 뭐야 사람들이 요즘은 순정이 별로 없어. 음. 몇번 찍다 안되면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저 저도 딴데 저, 저, 전에 유, 그 유튜브들 그 타로 하는 거 많이 봤어요. 하나도 안 맞아. 맨날 뭐 보면 뭐 멋진 남자 뭐 재력 있는 남자 재력은 개뿔 하나도 안 맞더만 괜히 뭐 주변에 있으니까 찾아봐라 괜히 주변에 있었다 찾다 괜히 뻘짓해요. 아 뭐하러 이렇게 희망 고물을해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해주면 그냥 그냥 맘 비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인연이 잘 나오나? 아니지. 여러분들 사겨봐서 알잖아요. 어, 그냥 꾹꾹질로간 보고 몇번 저기하다 안 되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 그냥 허다 발로 채이잖아. 아니 그렇소? 음, 암튼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성이 볼때 어, 나의 뻑 가는 매력은 이거예요. 근데 왜안 들이대니? 이거요. 뻑, 넘어갔나? 암튼. 자, 카드를 갖다가 1번서부터 5번까지 뽑아놨어요. 어, 여러분들이 뻑가는 매력을 한번 골라보시라. 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녀석들 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고요. 저는 늘 1번서부터. 음. 아, 왜 선생님, 그, 다른 번호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 그, 어, 그렇게, 그러시는 분 있는데, 원래 순서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 잘 풀리는 거예요. 음. 암튼. <웃음> 이게 무슨 논리냐. 네. 이 큰의 논리입니다. 자,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성들이 나한테 어, 뻑 가는데 어, 어디에 뻑 갈까 음. 어디 봅시다 아, 이게, 음, 이게 뭔 뜻일까요, 음. 자, 자. <웃음> 카드를 보더라고. <웃음> 당황했어. <웃음> 저 당황하면 갑자기 찍다가 말 없어지잖아요, 어, 이성들이 나한테 뻑 가는데. 어, 그리고 이거는 뻑 가기만 하면 뭐해. 근데 왜안 들이대, 어, 이제 너무 갔나? 어디 봅시다. 뻑 가는데 왜안 들이대고 지랄이지? 아, 짜증나. <웃음> 아, 진짜, 발에 채이는 게 남자고 여자인데 정말 힘들지 않아요? 어. 어디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 어. 어. 그 약간 욕심쟁이? 어, 그런 거? 아, 욕심쟁이가 무슨 매력이에요? 그거 있잖아. 자기 거를 갖다 잘 챙기는 음. 그 여러 그 이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대요. 아닐 수도. 저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야. <웃음> 여러분한테 냉철한 둘의 음. 그다음에 어. 아주 깨끗한 판단요? 어, 우리가 칼로 뭐 이렇게 자를, 칼안 드는 칼로 자르면 종이가 삐죽삐죽삐죽, 그게 아니야. 아주 그냥, 쫙, 응. 어. 그 흔들림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혹은 남자들이 뻑 간대요. 응. 어. 거기다가, 어, 저기, 막, 그 뿐인가? 가족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야. 가족하고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그런 것에 맘에 어, 들어 한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모한테도 잘하고 음. 어, 형제자매끼리 잘하고 음. 그런 모습에 그리고 좀 뭐랄까. 음. 그러면서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신비주의,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는 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 그니까 근데 판단력이 좋은 거야. 판단력도 있고 자기 일에 굉장히 빈틈이 없고, 어 그렇게 하고 말도 똑똑 부러지게 하는데 하면서도 뭔가, 어, 뭔가 이.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어알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표현할 때도, 어 표현할 때도 막 이렇게 탁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한 마디씩 한 마디씩 던지는 게어 마음에 와갖고 탁 어, 파장을 일으키는 거지. 우리가 그 연못에다 이렇게 물을 조그만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처음에는 퐁당하고 조그맣게 원이 생기다가 원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 이성의 마음에 그렇게 돌을 던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음. 꿈보다 해몽인가? <웃음> 아무튼 그런 게 매력이라는 게 좋게 말한 거죠. 어, 여러분들의 장점을 진짜 한껏 좋게 말한 거야. 어. 그다음에 그런 것 있어요. 그 그러면서도 되어 그러면서도 되게 세련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어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 약간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 어뭐 그런 거죠. 어, 어, 이 사람은 너무 세련되고 지적이어서 보면은 뭐, 올해 지나 유행 흘러간 거 같은 거는 아, 뭐 취급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내 사람을 챙기고, 어, 내 몸에 닿았던 거, 내, 내손때가 닿았던 것을 갖다가 되게 아끼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 그런 것을 볼때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어, 어, 어, 그런 면에서도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절대 이 사람은 상처 안 입을 것 같은데 어, 상처를 주문 좋지 안 입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그런 상처를 잘 입는 그런 모습에 어, 이성들이 어, 매력을 느낀다라고 카드에서는 말해주네요 음. 아, 카드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들 어쩌라고. <웃음> 선생님, 저 아닌데요? 그럼 딴거 뽑으세요. 딴 거. 응. 어. 아닌 거 붙잡고. 선생님, 틀려요. 이러지 마시고. 응. 어. 아, 다 봤는데도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없는 거지, 뭐. 다 봤는데 아니면 없는 거지. 그럼 다음 기회를 애용해주세요. 응, 어, 아니, 뭐 그런 거지. 응. <웃음> 어. 그런 거야, 여린 성품, 이런 거, 그런 것들에, 어, 이성이 그런 걸 갖다가 매력으로 꼽는다, 라는 거죠, 음. 어, 그러면서도, 그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 어, 상처를 받았어. 전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상처를 받는다 버리지. 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상처를 쉽게 입고 나 뭐야, 쟤 진짜, 나를 제대로 생각한 거 맞아? 어. 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떤 사람 진짜 쉽게 털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도대체 뭘로 됐길래 저렇게 금방 털고 나오지? 그리고 인간, 인간미 없잖아. 너무 금방 털고 나오면. 그잖아요. 내,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제, 어떤 존재였길래 저렇게 금방 털고 나오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깊게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연민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어, 연민을.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게 있어. 상처를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쟤는 그렇지. 어. 아휴 어련하겠어. 쟤또 저러다가 한번 뭐 몇달 어, 잠수 타고 난리 난리 부르서치다가 겨우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를 봐서 이 사람은 상처를 입을 것 같지 않아. 상처를 주면 좋지. 근데, 아이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적에, 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요? 겉으로는 전혀 안 그래. 어, 겉으로 볼 때는, 어, 진짜, 상처 1도 안 받아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절대 마음에, 어, 누군가를, 누군가를 갖다 마음에 담아둘 것 같지도 않아. 음, 그리고 오직 내, 내 가족 어내거내 내 바운드리만 소중해 여기 있고 어, 애눌이 없어 보이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음. 음, 여러분들은 지킬 줄 아는 사람 음 지킬 줄 아는 사람 내 몸이 어, 부서지더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있어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잠시 뒤로 내려놓는 어, 그런 거 어, 그런 거를 갖다 감수하는 사람이다. 그 이성들이 볼때 여러분들의 매력을 어, 그런 걸로 음, 본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맞나요? 맞나요? 음. 그런데, 어.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왜? 그런데 내가 왜? 그쵸? 왜 나한테 안들리대안들리대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커피도 마시고 어떡뜨거어 너무 너무 훅 마셨어. 어떡 뜨거워.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이 신비한 분위기에 맞게 좀 신비롭게 나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음, 뜨거워도 꾹 참았어야 되는데 아.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일단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음, 원래 그렇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면 용기라는 것이 생겨요 음. 근데 왜안 들이대냐 음, 여러분들이 그 연애가 자주 음, 나는 이런데 음, 나는 내 일에 맡은 바 이래도 참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응? 왜나좀좀잘 알아봐 너네들이 모르는 나의 성격은 나도 굉장히 어린 사람이고 나도 보호를 받고 싶고 내가 내 거를 어, 위해서 어, 내 그, 어, 내, 내가 그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 냉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뿐이야 날좀 사랑해줘 라고 하는데 매번 내 사랑에 어긋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봅시다. 음, 어디 보아요. 음. 근데 왜 안들이 대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일에 너무 몰입돼 있으면 주변에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음. 그니까 내가 뭘 하고 있고 내 일에 열심히 있다더라도 남 일을 갖다가 조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어, 내 일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어,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음. 어디 보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에 일을 할때 보면은 음, 조금 짜증이 심하다. 어,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다. 음 그리고 어 굉장히 어 보수적이다. 어. 보수적이다 선생님 저 보수적이지 않은데요. 물론 어, 이럴 때 보면 냉철하고 진취적이고 그런 거 있어요. 어, 판단력도 빠르고 어, 분석가? 어, 나름 분석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어, 너무 내 것만을 어, 딱 내가 뭔가 하나가 딱 머리에 꽂히면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음, 이성들이 바라볼 때는 어, 조금 같이 가기 힘든 사람?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 다른 별에 사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지.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거지. 음. 같은 별에, 같이 사는데도 같은 별에 있는 거, 가, 어, 있는 거 같지 않은 느낌, 아닌 그런 느낌이랄까? 뭐 이런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렵다. 대하기가 어렵다. 어느 부분에서, 어, 어떻게 예민해, 예민하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음, 맞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런데, 음, 매, 어, 여러분들의 그런 차디차고, 까칠함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어, 말을 조금, 음, 날, 날카로운 면이 없지는 않아. 어. 그, 좋게 말하면, 어, 판단력 쩌는 거고, 이, 굉장히 이성, 어, 이성적이고, 어, 냉철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 남, 어떠한 그 믿음직스럽다 그래야 되나? 아, 내가 얘 한, 얘하고 같이 가면은, 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날잘 먹여 살려주겠다. 그런 건 있는데, 인간미는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옆에 있기가 힘들다. 난 아닌데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본인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 저, 어, 저는요, 어, 까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본인의 성격이 본인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 본인은 까칠한지 모르는 거지. 본인이 까칠한 줄 알면 고치려고 노력했겠지. 여기서는 모른다라고 나와. 아직까지는 모른다. 음.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있으면서도 어, 제대로 한번 대시도 못해보고 그냥 돌아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에 대해 속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꾼이잖아. 어, 여러분들 사랑꾼인데 그걸 몰라. 어, 거기까지 갈 틈이 없어. 어. 거기까지 비집고 들어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보기도 전에 도중에 그 사람들이 하차를 한다는 거야 어, 왜냐면 끝까지 알러 가는 그 길이 너무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가시밭이라는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하차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저 드릴게요 하는 거지 어. 이 버스 너무 흔들려요 음, 이런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긴 어, 조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융화하려고 들어라. 좀 사람들하고 융화하고 너무 이래만 모입하고 자기 그 자기 것만 어, 저기 하지 말고 좀 융화하는 어, 습관을 들여라. 음, 좀 다가가기 쉽게 어, 여러분들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어. 저기 뭐야, 여러분들 기분에 맞으면 잘 들어줘요 어잘 들어주는데 기분에 맞아야 들어주는 거야 어, 내 비유 좀 조금 맞춰주고 어이구 왕이십니다요 뭐 이렇게 해주고 <웃음> 그래야지 좀 대화가 되고 응, 그래 그래 오냐 오냐 지껄여 보아라 내가 오늘은 너에게 어성운이 어, 망극하도록 어,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러면서 들어준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맨날 나만 우쭈쭈해주냐 이거야. 어. 음. 어, 어떻게 맨날 왕이십니다요. 맨날 이렇게 해주냐고요. 그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게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음, 좀 어, 유해지는 연습을 해보아라. 어, 그래야지 어, 이성들이 다가오기가 쉽다. 어. 선생님 저 나름대로 그래도 추종자들 많은데요. 그치,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일처리가 좋은데, 응. 음, 그래도 자기 맡은 바일은 열심히 하니까, 물어보면은, 어, 올바른 분석력으로. 어, 저기, 저기, 마, 어, 저기, 마, 철수야,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 좀,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이것의 문제는. 어, 3번 경로로 해가지고, 4번, 5번, 6번 해서, 바로 틀어서 10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9번을 경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다라고 딱히 문제를 분석을 해 주는 거야. 핵심을 찍어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람이 몰리는 건데 그거는 어떠한 일적인 문제고 나의 어, 잠깐만요. 전화가 들어오네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응. 네 바로 거절했습니다. 응. 어, 광고전화. 응. 광고전화는 바로 끊어야지. 광고전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응. 암튼, 죄송합니다. 아, 이 중요한 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매끈키게. 음, 암튼, 어, 그래요. 그니까, 러 저기, 이성에게, 어, 이렇게, 뻑 갔는데도 이성이 오래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음, 가시나무새 같은 거지. 음. 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대의 술자리를 뺏고 바로 바로 그거야 술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 놀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러잖아 다리 뻗을 곳이 없는데 다리를 조금만 필라 그러면 아따가워 이러잖아 음~ 그니까 조금 유하게 어~ 하는 그 연습을 드리면 어, 이성들이 많이 날라와서 어, 내 나무에 안, 앉아서 제잘제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성들이 뻑가는 매력 나한테 뻑가는데 아왜 안들이대 왜 안들이대 응? 왜 안들이대지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어, 그런거 같아 어, 여기 딱 액면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은 응, 여러분들 상태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정을 주지 못한다. 응, 깊이 있는 정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 사람들이 어얘 뭐지? 어, 관심은 가져요. 어, 이,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어, 라고 생각은 해. 응, 그렇지만 다가오지 못한다. 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 철새야 아니면 햄미야 어, 그러면은 어? 왜? 하고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디 봅시다. 어디서 뻑가는지. 액면으로 봤을 땐 그래요. 이제, 이제 보조카드 봅시다. 진짜 그런지. 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픈뭐 의욕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 이성이 여러분들을 볼때그 여유로운 모습이 어, 여유롭고 그 다음에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통통 튄다 어. 통통 튀는데 어 얘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을 것 같아. 통통 튀면서 의외로 여유 있고 여유 있고. 음. 그렇고 하고 어, 포용력도 있고 이해심도 많다. 어 네가 그랬구나. 음, 어 알았어.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어. 그런데도 본인은 괴롭다. 음, 부성애를 느끼나 본데. 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 음,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런 상처들을, 어, 내가, 어, 저기, 막, 보듬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다가가려 그러면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어, 1번 어, 카드도 그렇고, 이제 이번 카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민해? 응. 어, 이렇게 예민해? 근데, 보, 외관상 볼 때는, 어, 그런 거지, 어, 어쩔 때는 통통 튀고 발랄하고 막 이런데, 어, 어쩔 때는 너무 그늘이 져 있다? 어, 그런, 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 여러분들한테, 음, 그런 거죠. 관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지. 별 희한한 것 같고 관심을 느낀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괜히 눈길이 간다? 마음에 쓰인다? 어, 저는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는 걸까? 그니까 보호 본능? 어, 뭐 그런 거지?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거죠. 응?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친구들이나 놀리면서막 노는데 유독한 사람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대화에서도 그냥 음 그냥 반응만 하고 끼지 못하면 옆에 다가가잖아. 응? 저기 마 철수야 왜 그래? 혜미아너왜 그러니? 하고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 무슨 일 있어? 어, 바로 그런 거예요. 어, 그런 모습에 어, 여러분들이 어, 우울하고 슬픈 모습에 어, 관심을 갖는다. 어, 관심을 갖는다.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누가 봐도 너는 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음, 도대체 너의 고민은 뭐냐라는 거죠. 음,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 부족함 없는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해 보이고 근심과 수심이 많은지. 음, 너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어서 나는 너한테 기회만 본다 라고 이성들은 말해줘요 음 기회만 본다 어 음. 다가갈 수 없으니까 기회만 봐야지 그럼 어떻게 거기다 대고 막 들이대? 어막 들이댔다가 잘리면 어쩌라고 <웃음> 그찮잖아요막 들이댈 수 없지 음,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러는 게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다. 어, 너무 나는 스트레스가 많다. 왜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했거든. 음, 사랑의 상처가 있고 그그 음, 그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연인이요 아니면 혹 지금 음, 지금. 어, 연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이 생긴다? 의심의 정향이 폭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을 갖다가 소홀히 대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우울하고 좀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 나 실현당했어. 이거 얼굴에, 얼굴에다 서브치고 다닐 수 없잖아. 그, 그, 그것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 실현당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야? 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왠지 모르게 어, 눈물이 고인 눈동자 어, 멍하니 첫, 어, 바, 어, 창밖을 바라볼 때그 공허한 눈빛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쓰인다라고 말해줘요. 이성들이 음. 어디 봅시다. 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1번 카드하고는 좀 다르네. 여러분들은 사랑에 상처가 있네. 음.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 어 어디 보아요? 응? 이거는 재회 운을 봐줘야 될것 같은데. <웃음> 어디 봐? 응. 이거는 저기 막그그 뭐, 상대방한테서 간간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응. 연락이 오는데 어 맞아. 어 여러분들 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 음. 응. 지금 사랑의 상처가 너무 깊다 그래야 되나? 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운을 차리고 가 관심을 보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다고 누구지 누구지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혹시 제가 막 혹시 제가 막 이러지 말아요. 그러다가 뻘짓해. 음. 지가 정 마음에 있으면 오겠지. 응. 음. 올 때까지 기다려. 음. 안오면 어떡해? 안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거기까지인거지. 오지도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지가 급하면 달려오겠지. 달려오기 전까지 액션하지 말라고. 음. 왜? 소문나. 음, 소문나. 쪽팔려고 그 나중에. 그리고 나는 그 뻘짓했다는 거 소문나봐. 그러면 내 값어치 떨어지는 거야. 음. 진짜 급하지 않은 이상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하겠다. 어, 내 인생에 이 사람은 진짜 절대적이다. 그런 인간이, 아, 그런 인간이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 좀 기다려요. 음. 어, 그 과거 인연하고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 과거 인연하고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운을 내면 아니면 이게 컨셉인가? <웃음> 컨 만약에 컨셉이라고 해도 너무 우울하다 어, 너무 우울하고 어, 의욕도 없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완전 소드밭인데 응? 이거 완전 소드 밭인데? 어, 맞아요. 음. 과거의 인연은 음. 과거의 인연을 여러분도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네. 왜냐면 이렇게 과거를 마음에 담으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다 어, 새로운 출발을 할수 없고 아왜뭐 이거 뭐야 이 새끼 왜 잊을만하면 연락이 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음 처음에는 막어지 잘난 척 오만 어, 지 잘난 척하다가 5만 2천배를 하더니 지금 많이 줄었네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네 음, 무너지고 나서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깝거든 음, 아까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나가잖아. 음. 그래도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이만큼 입었을 때는 이 새끼가 얼마나 세게 상처를 줬다는 거야. 음 그러네. 음. 음. 그러니까 저기 막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런 거예요. 어. 여, 여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남자 못지 않은 기백과 기상이 있다, 어, 그리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은, 어, 어, 진짜, 음, 섬세하면서도, 음,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매력이고, 언제나 자신감 있고, 자기, 어, 자기 만족에, 어, 자기 만족에, 어, 그 쩌는, 어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의 매력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 어, 과거의 인연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뒤통수를 어, 씨게 맞았다. 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그 과거의 아픔이나 그런 기억 속에서 어, 떨어낸다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좋은 이, 이, 이, 저 이번 카드는 그런 것같아그 인기가 좀 있어요. 이번 카드는 음, 인기가 있어. 알아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인기만 있으면 뭐예요, 선생님? 맞아. 영양가는 없어. 음 영양가는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응. 어, 인기는 많어. 어. 근데 영양가는 없다. 이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다. 근데 이게 f o r 처음에는 딱 그래요. 여러분, 들 어, 쟤 괜찮다 했는데, 사귀부 보면 사귀고 없으 애가 찌질한 거야. 점점, 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근데 나는 이대로 살란다. 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찌질이하고 같이 가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죠. 괜히 그 찌질한 놈 옆에 뒀다 뭐해. 어, 꼴에, 어, 꼴에 바람핀다? 어, 그게 더 짜증나. 잘난 놈이 바람피면 이해라도 하겠어. 잘났으니까. 꼴에 바람 펴. 어, 웃기는 일이지. 어, 웃기지, 진짜로. 음.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어. 왜? 어나 재랑 사귀었는데 어 제가 바람 피웠어 그럼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래 뭐라긴 뭐래 놀리지 어,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지 진짜. <웃음> 진짜 멋있는 사람한테 채웠으면 어, 이해라도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 그런 상태가 되니까 더더 더 뚜껑 열리는 거지 음.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매력은 뭐다? 어, 맞아 어, 계속 배신당한다고 라 나와 찌질이한테 그것도 어,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야 어, 더 이상 어, 연애를 할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어, 자꾸 뒤통수를 치니까 어, 자꾸 뒤통수를 치니까 이성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줄어든다 어.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음, 그냥 여러분 인생 즐기고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사람 나올 거야. 어, 선생님 너무 막연해요. 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카드에서 아직 좋은 사람이 어 올해는 글렀어. 어, 올해는 글렀다 쳐. 왜, 바, 생각을 해봐. 벌써 9월이야. 3개월 안에 나타나겠어요? 봐줘요. 3개월 안에 나타날지. 안 나타나면 사, 확인사살인데 괜찮겠어? 어, 확인사살 하고 싶지 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건너뛰고 음, 한번 봅시다. 3개월 안에, 어,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나도 내 책임은 아니에요, 본 사람. <웃음> 비싼 카드로 할게, 어, 어, 비싼 카드. 옆에 번쩍번쩍, 어, 번쩍번쩍. 3개월 안에, 어, 저기, 막, 애인이, 아니, 애인이 아니라도 썸. 썸이라도 나타날까요? 어디 보자. 3개월 안에 썸이라도 나타날까요? 뭐지? 3 개월 안에 썸이라도 나타날까요? 썸이라도 나타날까요? 와 여러분, 와 이거 한번한좀 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원할까봐요? 음. 3 개월 안에 어.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음. 3개월 안에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음. 3개월 안에 좋은 사람이요.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음.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음. 3개월 안에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3개월 안에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음. 음. <웃음> 선생님 빨리 해주세요 누가 나왔나요 누가 나왔나요 그러는데 과거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음. 과거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고 갔던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어.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과거의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된다. 고민을 하게 되고 아, 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어, 그 사람이 어, 나타난다. 어, 기적의 논리를 가지고 나타난다. 음. 받아주실지 안받을수지 그건 여, 여러분의 문제고, 여기는 과거의 연인이 나타나요. 음, 지금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한테 연락이 간간히 오고 있을 수도 있어. 간간히 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방향성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야. 어, 문제가 너무 많아. 어, 이 과거의 남자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 고민을 하는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어. 연락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연락카드가. 어, 연락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과거의 남자일 거라라는 거지. 어, 과, 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 과거 나왔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어, 고민을 하게 된다. 음, 딱히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 어, 문제점이 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이 사람하고 다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 어, 이 사람은 어, 자기 논리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을 갔다가 찾아온다, 이거죠. 근데 뭐야? 여기 보지, 여기 사자가 있잖아. 여기 사자. 어,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사자. 여기 지금 사자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뭐야? 절벽이야. 어, 절벽이야. 그게 뭐야? 응, 어. 뭐긴 뭐야? 음. 문제점을 그대로. 어. 안고 있다라는 거죠. 어. 왜냐면 이게 좋게 끝났으면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렸단 말이지. 이게 다 완전 소드바시잖아요. 어. 소드바시라고 이거 소드 다 보여요? 이거다 소드? 음, 감정은 안봐 있고 소드만 보인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어. 저기 막 나온 어. 나온다고 봐야겠지. 음. 암튼 그래요 어, 선택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어, 선택했을 적에 어떻게 그것도 봐드려 그래 봐드리자 어차피 여기까지 본거 뭐 한번 더 본다고 뭐 달라질까요 어디 봅시다 음 선택을 했을 적에 어, 이 사람과 다시 갔을 적에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음, 극복하고 어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딱세 장만 뽑을게요.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음,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음,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원만하게 갈수 있을까요? 음, 원만하게 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어, 또한 번의 시련에 빠지게 된다 어. 왜? 얘가 안 변해 나나 나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언제 변한다? 어, 죽을 때도 안 변해 어, 왜?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렇게 태어난 게 변할 리가 있겠어요? 안 변하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어, 그냥 꾸겨서 버리든가 둘중 하나 해야지 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그정이라는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이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했다는 거야 어, 왜냐면역지사지로 놓고 보자는 거지 이렇게 소드바실 때에는 어, 여러분들의 사랑이 깊었다는 거거든 어,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 가든지 얘 이런 걸 보면서 아니면 안 가든지 둘중 하나지 어,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어, 맨날 가슴 치면서 사는 거고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어 그때 내가 가슴 치면서라도 살거 하면서 자기 후회에 쌓이겠지. 음. 언제까지?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음. 그런 거예요. 음. 자, 왜, 조, 왜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못해? 좋은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니까. 어,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음. 그런 거예요. 자, 어디 두고 봅시다. 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사랑에 깊었다면 음. 자 이번 카드 네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될수 있으면 카드를 갖다가 끊지 않고 계속 스트레트로 리딩을 해요. 음, 그래야지 이 느낌이 끊기, 이 필링이 끊기지 않거든. 음. 오, 여러분, 매력덩어리? 음, 매력덩어리? 음. 이렇게 봅시다. 음. 이성들이 봤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이 뭘까요? 음. 여러분들에게. 음. 여러분들에게도. 음. 뭐 먹냐고요? 어, 바나나. 음. 여러분들은 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딱 보면은 음, 그냥 생각 없이 달려오는 것 같아. 어, 열정에 열정 쩔어, 박력 어, 쩔어. 그리고 내가 딱 이거다 싶으면 어, 저기 막 뭐, 망설임이 없다 그래되나 그런 게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음. 그러면서도 뭐야? 어, 딱 봤을 때쟤 뭐야? 왜 이렇게 급해? 뭐 양은 냄비야? 어, 저, 저, 좀 어. 그런데 딱 보면은 섬세하다는 거지. 어, 배려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배려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은 어, 벗어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뭐 이런 거지. 어, 멋있네. 음. 어, 여기 보조 카드가 다 나오네요. <웃음> 보조 카드가 한 8개 빼놨지. 개. 8개. 어, 어, 찍혀도 할수 없어. <웃음> 아무튼 그래요. 음. 그런 거야.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갖다 맺으면 꽤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어. 꽤 오래간다. 쉽게 여러분의 관계를 내려놓지 못한다. 어,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네. 음. 이게 여러분들의 신중함이 좋다. 어, 신중함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쿨한 모습도 있어요. 어, 쿨한 모습도 좋다. 어. 그런 거지. 막그 뭐지 질척거릴 줄 어, 질척거리고 막 그런 게 없어. 어, 그러면서도 적 당하게 적당한 끈기라는 게 있다 그래야 되나? 어, 어 쟤는 양은 냄벼 갖고 내가 몇번 싫다 그러면 그냥 어, 그냥 저기 할 거야. 근데 안 그래요. 어, 그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인 거예요. 어, 매력이고 그렇게 막 음. 빠르게 돌진하면서도 어 빠르게 돌진하면서도 사려 깊음이나 어떠한 그 생각보다 아는 게 많다 그래야 되나 어 생각보다 자기 분야에서 아는 게 많다 음 그런 거예요 음그 좋은 점은 뭐나 좋은 점은 어 어떠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빨리 극복할 줄 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한테 끌리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이성들이 봤을 적에. 음. 그리고 선택은 어 신중하게 한다.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어.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음, 주변 사람들하고도 어떠한 그 관계가 악화됐을 적에 그거 갖다가 신속히 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받아도 어, 그거 갖다가 뭐꽁 해가지고 그래 너 죽었어 이 새끼 뭐 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런 게 없고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다라고 봐요. 음,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음.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라고, 하면 여기 있잖아, 여기. 상처를 받아도 원만하게 해, 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될수 어. 있으면, 긍정적으로, 음 긍정적으로, 놓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한다라는 거지. 음. 야, 내가 대충 볼, 이렇게 소드가 나왔는데, 어디, 어떻게, 그, 그, 러는 그, 그, 그 해석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타독, 타독카드는요, 카드 한 장만 놓고 보면 안 돼. 이걸 공중에, 공중에 띄어서 입체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어. 우리의 몸이 어때? 우리의 몸이 입체제 평면인가? 우리의 몸이 그림이에요. 종이의 그림 아니잖아. 우리의 생 뇌도 동그래가지고 어, 위아래 옆으로 다 돌아가면서 쓰는데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띄어서 입체로 봐야 돼. 음, 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오는 거야. 와나 진짜 잡복 쩐다. 어,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 미안해. 어, 아침부터. 어. 아 커피 맛있다. 음 역시 커피는 다방 커피입니다. 왜 쓸데없는 말한다고? 아니그 섞잖아. 섞는 동안에 어, 섞는 동안에 어, 하는 거지. 자, 카드를 많이 섞어야 돼요. 어. 그런데 왜? 어, 그런데 왜? 어, 저기 막 그런데 왜 이성들이 나한테? 어, 대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응,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데 왜 알아서 안기고 알아서 왜 대시를 안 하냐고 그쵸 응. 이제 왜 대시를 안 하는지 이제 알게 될게 왜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계속 응, 사랑의 상처를 알아야 되냐 라는 거죠 응. 나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어디 봅시다 응? 어디 보자, 왜, 응, 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안 들이대냐고. 음. 어, 여러분들은, 그래요, 좀, 어, 그,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딱 꽂히게 되면은요, 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어, 목, 목표물이 딱 생기면, 이 옆에 장애물이 뭐가 있어도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다치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딱 어, 그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러고 그런데 내가 아까 섬세하다고요. 섬세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작 거기 가서 무슨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 음 심한 감정의 흔들림이 있다. 어, 감정이 요동친다는 거죠. 어, 어, 그래서 한번 감정이 그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 어, 어떠한 어, 슬럼프에 오래 빠지는 경향이 있다. 어, 슬럼프에 오래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돼? 어, 주변 사람들한테, 어,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자기 그 자신도 이, 이런 이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 음.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벗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이성들이 음, 나의 그런 점에 어, 그 마,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지. 어. 처음에 보이는 거하고 어 저기 뭐 처음에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이가 깊어졌을 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이성들이 어잘 다가서지 못한다 음 다가서더라도 어 그것이 헤어짐의 원인이 되고 음 그리고 일단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신경을 안써 어 신경을 안써한번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이 없는 것에는 어, 말하기도 싫어해. 그래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 철새야 너 이러니? 그러면 아 몰라 귀찮아. 대, 대꾸도 안 하는 거야. 어, 철새야 우리 어디 갈까? 그러면 아쟨또 아, 왜? 아나 싫으니까 니네들끼리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싫어도 가다 자꾸 나가고 어울리다 보면은 거기서 또 나한테 반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은 다다 다 싫어 그냥 주변 사람들을 갖다 다외면한다 그래야 되나 음다 귀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뻑 가다가도 어. 나한테 들이대지 못하는 거지 어. 맞아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올 수가 없다. 어. 어, 쉽게 다가올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 갖다 표현하지 못하고 어,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뭐 누울, 자리, 누울 자리가 누울 자리 없잖아. 음 그리고 자기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좀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여자한테 빠져도 깊, 뭐든지 깊게 빠져. 중간이 없어. 어. 중간이 없다는 거야. 뭐 아니면 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저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가던가 아니면 은 진절머리가 나서 가던가 둘중 하는 거지. 뭐 아니면 도라 그랬잖아. <웃음> 뭐 아니면 도니까, 아, 아, 아싸, 아싸, 초장에, 어, 놀 자리가 없다. 이게 휙 돌아서서 가던가? 아니면, 오 나, 야, 난, 나는 너 같은 애 진짜 다시는 죽어도 꿈에서라도 만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응, 음, 뭐 아니면 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깊이 빠지는 걸 갖다가, 어, 깊이 빠지고, 너무 돌진하는 거. 맘에 든다고 막 달려가는 거? 아니면 또 맘에 안 들거나 좀 우울한 일이 있다고 막 깊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늪속으로 빠져드는 거? 어그뭐 아니면 도인는 그런 걸 갖다가 좀 균형을 잡아야지 된다. 어, 그거에 균형을 맞추면 그럼 이성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어, 처음에 그 관계를 맺을 때 시원시원한 게 있거든. 답답하지가 않아요. 근데 관계를 맺고 나서가 문제인 거지. 어, 그러니까 이 너무 깊이 자기 근심 자기 걱정 어, 이런 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가 어, 훼손시키거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들은 척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럴 때 뭐가 된다 그치 그 저기 뭐야 연인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 음뭐 뭐 매력은 무엇이고 어. 근데 왜뻑 안가? 뻑, 어. 뻑 아, 나한테 뻑 갔는데 왜안 들이대? 어. 뻑 갔는데 좀들이좀 대주지 음. 어, 이분은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런가? 아, 과거의 연애를 생각해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여러분들의 매력부터 봅시다. 여러분들의 매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음, 성실하잖아. 어,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어. 근데 성실한데 아 왜? 어. 성실한 성실한 사람이 재미가 없어. 어. <웃음> 너무 패폭인가? 어 성실하니까 일단은 이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뭐야? 어. 나 공길일은 없지 성실하니까. 근데 뭐야? 어, 재미는 없다. 음.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매력. 어. 시간이 많다? 시간 많아요? 아니면 시간을 잘 내준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있다? 세련됐다? 뭐 이런거? 세련됐다? 여자라면 섹시하다? 선생님 저안 섹시한데요? 남자들이 보는 눈은 다르지? 남자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여 그러니까 이성 그러니까 남자들이야 이성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섹시하다. 아, 그러면서 도도하다. 어, 도도하 섹시하고 도도하다. 어, 그 다음에 뭐지? 음, 그런 거자 섹시하고 도도하고 음. 반듯하다. 그런 거 있어요. 섹시하고 도도한데 아까. 그러니까 반듯함이 없을 수 있지. 물러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섹시하고 도도하면서 반듯하다.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다. 라는 거예요. 음. 남자도 섹시할 수 있지. 남자도 섹시하고 도도할 수 있지. 섹시, 도도. 그러면서도, 어, 반듯하다. FM이다. 음, 궁서체다. 뭐, 이런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다. 음. 매력이고, 뭔가 그, 어떠한 인생에, 인생에 살면서 있어서 좌절 같은 게 온다 하더라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희망을, 어, 위해서, 그, 매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성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음. 맞아요. 불굴의 의지, 어, 불굴의 의지. 어, 힘든 일이 있어도 밝게, 어, 밝게 헤쳐나가는 어, 모습이 어, 여러분들의 매력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 어, 힘든 일이 있어도 어,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가 어, 빨리빨리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다. 어. 그러면서도 신중하다. 빠르면 덤벙 되잖아 근데 덤벙 되는 게 없어 신중하다 어,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 매력 쩌네 어. 아 근데 왜안 들이대 어디 봅시다 왜안 들이대는지 어, 이제부터 이렇게 매력이 쩌는데 왜안 들이댈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미리 말하기가 그래, 어, 아닐 수도 있어서 느낌상 대, 어, 저기 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생길지 안 생길지. 음 아직까지는 어, 이런 그 패턴의 연속이다 이거지 이런 패턴의 연속이다. 어, 섹시하고 어, 지, 어, 섹시하고 지적이고 어, 저기 정직하고 반듯하면 뭐해. 음. 자, 여러분들은 어, 그래도 오늘은 바람기 있는 사, 음, 카드가 안 나와서 너무 행복하네. 요 아, 카드 뽑을 때마다 바람기에다 오징어, 오징어가 문어발에다가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솔직히 저도 당황스럽죠. 그게 어쩌다 한번 나와야 재밌지. 카드 뽑을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나도 짜증나. 어, 그런 거죠. 암튼. 여러분이, 어, 그 바램에 비해, 어, 바램에 비해, 어, 표현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표현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싶고, 아니면, 어, 너무 많은 이성을 놓고서 어, 고, 고르는 게 아닌가. 어, 너무 많이 고른다. 어, 왜냐면, 어 여러분 좀 신중한 데가 있거든요 어, 신중하면서도 일단은 이제 뭔가가 선택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신중하다 어, 그 사랑에 있어서 신중하게 어, 고른다 라고 나와요 어, 그래서 지금 주변에 누, 누군가 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음,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데 조금 지켜보는 중이다 라고 해요 지켜보는 중이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음. 아니, 여러분이 지켜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지켜볼 수도 있지. 음. 근데 또, 어, 또 그거 시작이다. 어. 너무 신중하다. 어, 너무 신중해서, 어, 이러다 탄다. 어. 밥 탄다, 밥 타. 이렇게 뜸, 뜸을 이렇게 들이다가. 음. 맞아. 어. 결정을 못 한다. 결정을 못한다. 왜 결정을 못하지?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아, 여러분들이든, 아니 주변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 조금 다가서기에는 어 다가서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 보이고 인기가 많아 보이고 다라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음어 조금 여러분들이 아세 치마다 어세 치마다 어, 어, 어 그래 가지고 다가서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어 여러분, 뭐그 상대방 생각에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일까? 그치, 레벨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설 수가 없다. 음. 음,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갖다가, 음, 그,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내 수준에 안 맞는 거야. 내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내 레벨이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눈을 조금, 눈을 조금 낮추면은 많은데, 눈을 잘안 낮춘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질 않는다? 다가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근데 눈을 조금 낮추면 어, 빨리 이루어진다. 성사는 빨리 돼요. 그러면 눈을 난 그래 솔직히 어, 눈을 낮춰보세요. 그러면은 어,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또그십지간 또 그게 솔직히 그런 그런 거예요. 너무 또 레벨의 차이가 저도 어, 오래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 만약에 레벨의 차이가 많이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그런 게 있잖아 자격지심 열등감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라 한마디만 해도 어 거지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어 네가 그렇게 잘라서 나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껏그 교제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눈을 낮춘 적도 있어요 눈을 낮췄는데 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음,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어, 그래 너 잘났다 어, 그래 뭐너 지금 나 그, 이래서 까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음. 근데 눈만 낮추면 쉽게 돼요 눈만 낮추면 쉽게 되는데 그 눈을 낮추기가 싫다라는 거지 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눈 낮추면 어떻게 돼? 어 고마워하지 않는다. 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 지랄 발광을 한다. 어, 개소리 한다. 어, 잔소리하고 뒤통수가 따가워. 이 새끼가 자꾸 날 노려보네. 어, 그런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돼요? 연애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아니한가. 그런 거예요. 음.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성들이 봤을 때 매력 쩝니다. 음. 자 그러면은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냥 눈을 낮추고 어 저기 막그 새끼 열등감을 갖다가 그냥 받아주던가 아니면 본인의 래, 눈에 맞는 사람이 찰 눈에 맞는 레벨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연하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돈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짜증이 나지 않나?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카드는 어~ 그럼 이~ 이 카드의 경우에서는 연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어~ 연화가 아닐 경우에는 좀 모질라 음. 모질라는 게 레, 레벨이 모지르다고 어, 레벨이 모질어 가지고 맨날 열등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안 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래서 싸우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연하라면 진짜 연하라면 어 그런 거지. 맨날 내가 돈 써야 되고 어, 그런 게 그런 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연상은 맘에 안들 수도 있어. 음, 연상은 맘에 안들수 있지. 어, 좀 꼰, 그,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 카드를 본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후반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40대, 40이 넘어가잖아. 응. 어,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본 사람이 40대 중반이야.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50이 넘어가잖아. 50 근처잖아. 그럼 너무 늙잖아 어, 싫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사람을 볼수 있다. 여자들도 요 남자들만 연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남자들 그거 정신 차려야 돼. 어, 진짜 남자들은 나이 들어서 연계랑 결혼하려면 돈 많아야 된다. 어, 돈안 많으면 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골라 잡아야지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어. 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빨리빨리 젊었을 적에 좋은 사람 있으면은 충성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여자 만나기 힘들다 응, 내 나이도 많은데 연상을 얻으려면은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놓던지 아니면 젊어서 얻은 사람한테 충성하고 가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 돼음 응, 왜냐면 여자들도 나이 많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계를 좋아해요 왜. 남자들 밤에 힘 딸려. 어, 나는 뭐포 e 버갈수 있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네,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이렇게 다 보면 힘 딸려가지고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봐. 요즘에 연상연화가 대세야. 왜? 남자들이 힘을 못써 요즘에 남자들이 운동량이 적잖아 맨날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활발하지가 않아 그 걔네들이 음. 그리고 고개 숙인 남자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어. 주둥이로는 자기가 한번 진짜 어뻑 밤마다 뻑가게 만든다 라고 저기 하는데 그어디서그 개소리 뚜껑 열어봐 다 거지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들러붙지 남자들이 나이가 먹어서 여자가 안들러붙을때 이유가 있는 거야 딱두 개. 어. 돈이 없다던가 아니면 뭐가 없어? 어, 정력이 없다던가 둘중 하나야. 어. 뭐라도 있어야 여자가 들러붙는다. 아시겠습니까? 음. 이 저기 막 너무 고르지 말고 젊었을 때 어. 그래도 40 안쪽에서 빨리빨리 골랐으면 저기 한눈팔지 말고 충성하고 가야 돼요. 음. 그게 살길이야. <웃음> 아니면 말고, 그렇다 이거지. 내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알고, 발, 어, 발끈하지 말고. 음, 그런 게 발끈하면 못 써. 자꾸 발끈하다만 승질 이상해져. 자, 4번 카드. 자, 내용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오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1번 카드 찍을 때하고 많이 다르죠? 어, 해가 어, 해가 뜨기 시작하네. 어, 어디 봐요? 남들이 봤을 때, 어, 이성이 봤을 때 여러분의 뻑가는 매력. 음. 근데 왜 여러분들 참 어, 멋있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 되게 멋있어요? 어, 이거 내네 장이나 뽑혔어? 오호~ 그냥 내장 갈게요. 음, 내장 갑시다. 갈수 음, 있지? 내장 뽑힐 수 있지? 어, 아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매, 매력 있는 사람인데, 음, 어. 긍정적이고, 음, 대인관계 좋고, 음, 그러면서, 음, 생각이 어... 생각이 어 뭐랄까 봄의 새싹 같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요 음 응? 어디 봅시다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예민해져 있어 이 봄의 새싹 같은 사람이 음 응. 음, 까칠해져 있네. 왜왜 저기 막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매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서 오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음, 너도 싫다, 쟤도 싫다, 다 싫다 그러고 계실까? 음. 그러니까요. 음. 여러분들의 매력은 그런 거예요. 음. 그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를 되게 열심히고딱 어떤 면에서서는 그런 거예요. 너,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어. 아니면은 그 바깥에서 봤을 때 어.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봤을 때는. 너무 어, 맑음 음, 오늘의 날씨 맑음 맑고 경쾌하고 막 이랬는데 이럴 때딱 보면 너무 멋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음, 여러분들의 매력인데 요즘에 유난히 툴툴거리는 것 같아 뭐가 불만일까 왜 툴툴거리지 음, 그래 맞아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왜그 사람을 안 받아주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뭐가 문제여가지고 응?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갖다가 되게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말든 네가 나한테 매력을 느껴? 그러, 그, 그러시든지 뭐 이런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은 전혀 누가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인 거지. 보이시하고 까칠한 거. 음. 맞아요. 어, 어 저기, 뭐야. 개뿔 이게 매력이라고요 선생님? 아 이러는데 <웃음> 사람들 그렇게 볼수 있지? 어보이시하고어잘안 넘어오고 사람이 죽되없이 막 여기, 이쪽에서 꽃을 내니까 그러니까, 아 어, 너무 예뻐요 전. 어, 이쪽에서 꽃습니까 어 스티브 어 좋아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남자들이 꼬시는 맛이 없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시한 매력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다가와. 근데 관심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미칠 것 같다 이거지. 음. 미칠 것 같다는 거야. 남자들이 좋아서 죽네. 여러분들의 매력에. 음. 어디 봅시다. 아니, 뭘, 뭘, 그러? 여러분들은, 뭐, 뭘, 뭐 때문에, 어. 어디 지금 보는 거야. 아. 여러분들의 매력은, 근데 아까 보이시하다 그랬잖아요. 어. 상대방이, 이게 상대방이 느꼈을 적에, 어, 이 사람이 되게 쉬울 것 같아. 어. 잘 넘어올 것 같은데 잘 넘어오지도 않고 어, 그리고 자기 것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되게 확실한 거예요. 되게 좋은 게 확실한, 거, 확실한 거고 확실한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그런 거예요. 어, 쉽게 넘어올 것 같은데도 쉽게 넘어오지도 않아. 어.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방향성을 못 잡겠다.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현하는데. 음, 자, 어디 봅시다. 여러분 뭐 저기 뭐야. 진짜로 연애하고 싶으신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연애하고 싶으신지. 왜냐면 그닥 그렇게 연애에 시, 저기 뭐야. 어, 그 굶주려 있지 않다 그래야 되나? 절실한 느낌이 별로 안 나. 음, 절실한 느낌이 안 나고 지금 현재 상태도 그다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 있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음.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 뭐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아 귀찮아. 음, 귀찮아. 솔직히 남자가 귀찮아. 나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어,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음. 그리고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 저기, 막, 왜, 이렇게 매력이 쩌는데도 안 들이대는지, 그거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야. 음. 아니, 모르겠다는 카드가 두 개가 나왔어.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 정말, 어. 연애할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 정말 감정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 진짜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너무 광범위하게 노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한테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얘하고도 친하고 제하고도 다 친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상대방이 못 다가오는 걸 수도 있다. 어 맞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대요. 다가오는 다가오고 싶어도 어 다가오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그 그 대인관계가 어얘 얘하고도 되게 친해 보이고 쟤하고도 친해 보이고 너무 잘게 친해 보이는 거야 친해 보이 친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연애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이 이성 주변의 이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다가 올려다가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다가올려다가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한번 가볍게 가볼까? 가볍게 다가갔다가는 또 뺀지 맞고 이러니까 어, 조금 다가가기 힘들지 않나 싶어. 음. 예, 여러분 자체도 별로 그렇게 누구 딱한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어. 마음을 한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짝사랑 중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요?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성들한테, 이성들이렇게 다가와도 시큰둥하고, 음,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마음 속에 누군가가 있다. 음, 마음과 누군가가 있고, 어그 주변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격은 아니지만, 음 나름대로 어 저기 막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아. 맞나요? 어, 짝사랑 중이세요?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나한테 대시를 들어. 여러분들의 이런 그 보이시한 매력, 중성적인 매력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와도 여러분들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그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머피의 법칙이지.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딴 사람을 좋아하고 어, 내가 싫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지. 사람의 마음은 그게 그런 거야. 어. 뜻대로 안 돼. 어, 방향이 잘못됐어. 어, 방향이 잘못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어 이성적인 그런 교류는 없다라는 거지. 어. 사무적으로는 보지만 여자, 남자 이런 걸로볼 마음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계속 이 사람만 바라보고 계실 작정이신가 어, 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어, 계속 이 사람만 이렇게 바라볼 건가? 음.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어. 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대시하는 사람 꽤 많은데. 어, 그 주변에 대시하는 사람들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어 저기 막 별로일지 몰라도 그거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음 계속 연락 오는데 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노 하는 것 같아요 왜? 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연락 오는게 음음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싫어해 어. 맞아. 여러분들은 찌질한 거 싫어해요. 어. 좀 자신을 갖다가 확 어, 끌어당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어. 그 원하는데 어, 이 지금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확 끌어당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 확 끌어당길 수가 없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 사람은 음, 그렇,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어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좀 봐봐요. 음, 선생님 왜요? 그러지 말고 일단 봐봐. 음. 보고서 얘기해. 제대로 보고서. 어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어이그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음, 음. 저기 막. 하트 남발, 어, 안 그렇게 보여, 안 그렇게 보여, 되게 점잖하고 안 그렇게 보이는데, 어, 마음을 진짜 남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연락이 어, 오, 오는 것 같아. 음, 근데 여러분들한테 올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가볍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약에 좀 심각한 뭐 진짜 연인이 된다는 그런 거는 조금 두고 봐야 돼. 사람의 마음 모르니까 이렇게 가볍게 만나다가도 좋아질 수는 있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정착할 마음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 정착할 마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어그 여러 사람한테 어 마음을 어 나누면서 사는 걸 현재까지는 좋아한다 이거지. 어 마음만 나누면 저기게? 어 얘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거 엄청나게 좋아해안 그럴 것 같죠? 아니야. 엄청 좋아요. 어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뭐지, 그런 거에요. 한, 뭐, 한두 번 만에 안 넘으면, 아, 때려쳐, 이거야. 너 아니면 없네, 이거지. 어. 거의 한두 번에 넘긴다? 어. 아, 이게 좋잖아. 이게 엄변이 좋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을 거의 한두 번에 넘겨요. 어. 그, 그렇게 하고, 자고 또딴 여자, 딴 여자, 딴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결혼할 만 같은 거 없어요. 어. 결혼할 만 없으니까 좀잘 봐요. 음. 모르지 이러다가도 정신 차릴지 어그 사람 일은 몰라 어, 왜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어 저기 막 우쭈쭈 좀 해줘야 돼이 사람 공략하는 건 우쭈쭈야 여러분 성격이 우쭈쭈 되겠어요? 음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공략하려면 아이고 잘 나셨어요 어유 니가 최고예요 어유 어쩜 이렇게 옷을 입어도 멋지신지요 어막 이렇게 맨날 우쭈쭈 해주고 어유 저기 막 어 살인 미소예요 뭐 좋아 어, 저기 막, 막 맨날 띄워줘야 돼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수 있겠나 모르겠네 여러분 성격에 여러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야. 암튼 5번 카드. 어, 이 저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잘 살펴보시라. 그런지 안 그런지 어, 카드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아, 이게 제너라는데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소? 어, 그치? 어,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어, 마음 상해 하지 마시고 어, 아닐 수도 있다. 음. 어, 100%는 알수 있다. 어. 근데 어, 바람둥이는 맞는 것 같다. <웃음> 아무튼 자 5번 카드 리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매력 쩌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보이시한 매력 남자들이 아주 좋아요 네 어, 보이시한 매력 여자들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